안녕하세요 WMD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위한 1분 노래를 만들어 드리는 멜로디 흥신소 프로젝트의 첫번째 고객님이 오셨습니다. 의뢰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내분과 맞벌이 10년 차고요 쌍둥이 두 딸을 키우고 계십니다. 네, 아내분께서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고 속눈썹을 배우려고 하셔서 이거를 이제 응원을 못해주셨나봐요. 그래서 소소하게 좀 다투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눈썹 샵에서 어 원장이 일방적으로 나가달라고 통보를 해서 아내분이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어 그런 아내를 위로는 못해줄 망정 말다툼을 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아내 이름은 한지수입니다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자, 작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노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강갱, 그, 더콰이엇인가요? 그런 멋진 힙합 노래가 있습니다. l e 는뭐 이런,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노래의 코드만 그대로 따와서, 다른 멜로디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와이프 분의 성함이 지수 지수 하면 지금 저는 생각나는 게 블랙핑크 지수가 생각 제가 블랙핑크 로제 씨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멜로디를 붙여보면 지수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블랙핑크 지수를 생각할지 몰라 근데 또 저는 약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불핑 지수보다는 예전에 탤런트 김지수씨가 조금 더 저는 익숙하기는 해요. 그래서.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내게는 탤런트 김지수가 있던 예전에도 지금도 한지수 뿐이야. 벌써 좋죠? 제가 한지수씨 같았으면 벌써 이 앞에 두 줄만 듣고도 화가 다 풀렸을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오빠 감동이다 제 노래는 삼행시 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뒤쪽은 뭐 약간 한지수 그 메일 보니까는 그 이제 미용실 원장님 그 분이랑 이제 약간 이제 헤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넣고 싶어요 한한 한, 한심한 원장은 잊어버려 나중에 실력으로 발라버려 이렇게 해놔 버려 발라 버려 다라라라 다다라라 버려 이런 식의 어떤 라임을 맞춰 볼까 생각 중이고요. 어, 또이 집에 귀여운 쌍둥이가 있네요. 네, 중간 소중한 우리 쌍둥이. 아라다다 둥이. 따라 둥이. 이렇게 이것도 라임을 한번 맞춰 볼까 싶습니다. 네, 다 나왔네요. 그러면 완성된 녹음된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수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블랙핑크 지수를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내게는 탤런트 김지수가 있던 예전에도 지금도 한지수뿐이야 yeah. 남자가 그래 생각은 해도 말은 잘못해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내게는 재스가 골드 스타 없던 예전에도 지금도 한 지수 뿐이야 어예 yeah. 한심한 원장은 잊어버려 나중에 실력으로 빨라버려 지금 잠깐의 부르는 다가올 행운이라 걱정은 날려버려 수많은 날 놀이 함께, 야, 고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해. 소중한 우리 쌍둥이. 아니, 그보다 내겐 지수 겸둥이. 내가 잘할게. 나는 박, 진, 건둥이. Yeah. yeah. 남자가 그래. 생각은 해도. 말은 잘 못해. 그래서 미안해. 하지만 내게는 골드 스타였던 예전에도 지금도 뿐이야. 어. 네 이게 처음엔 장난으로 후배 도와주다가 시작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저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썸녀한테 혹은 여자친구한테, 와이프한테, 부모님한테, 친구한테, 자녀한테 1분 미만의 노래를 만들어 주고 싶은 분 있으면 신청 받겠습니다. 가사로 쓰고 싶은 글귀를 적어주시면 제일 좋지만 없으면 그냥 이름 삼행시로도 만들어드립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제 카톡 아이디와 오픈 채팅방을 남겨둘게요. 메일은 해보니까 서로 피드백이 너무 느려서 카톡으로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한 명만을 위한 의미 있고 웃긴 시그니처 송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부담없이 신청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